2021년 11월 18일 여행 8탄 스타터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파로미 일단 최대한 집중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레전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생 유패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지 않은 아주 뜨끈뜨끈한 유패예요 예, 여러분들 예 지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십니까? 계십니까? 계세요? 계세요? 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어? 저기 잠깐 실현하겠습니다 이게 움직는데 잠깐 잠깐 이게 움직 이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에서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게 이이 계십니까?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와, 규모가 엄청 크다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계십니까? 우와. 어, 군복 같은데. 금고가 있고, 잠깐만. 와, 씨발. 와, 씨발. 와, 이게 내려앉아서 그까안 그러니까 열려. 너무 좁은데 여기는. 여기는. 와. 일단은 잠깐만 이렇게. 둘러볼 때 있으니까 일단 한번 둘러볼게요. 전체적으로. 뭐가 또집또 저기 집이 또 있어요. 어, 저기에 집이 또 있어. 어. 뭐가 엄청 많이 있어요 분명히 뭐 움직였는데 뭐야? 구라인다 구라인다 구라인다 손을 대지 마십시오. 들대라. <웃음> 하시 <웃음> <웃음> 무겁는데 이씨만 무겁소 특별한 기운이 안 느껴져 여러분들 여기 이상해요 지금 뭐가 이상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뭘 그만하세요, 혹시. 아, 지금 현재까지 파악되는 걸로는 한 분. 어! 잠깐만. 사람 머리를 써야지. 사람이 머리를 써야지. 그러라고 사람이 머리가 있는 거야. 여기 뭐한데야? 누구세요? 소리. 어, 남자 소리 같은 거 들리는데. 잡기야 잡기. 잡긴데. 잡기 분명히 잡긴데. 방금 뭐야? 방금 뭐 까딱한 거 같은데 잘못 났나? 방금 뭐 까딱한 거 같아. 어 방금 까딱한 거 같은데. 펜소이네 펜소 여기 뭐야? 바뀌구나 아, 아저씨 혹시 어... 어뭐 얘기 좀 나눌 수 없을까요? 어, 오늘은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저기, 저기를 못 들어가니까. 와 이거 어떻게 들어갈 수? 이건 내가 들어갈 대가리가 대가리가 안 들어가죠. 대가리만 들어가면 다 들어가지는데. 여기가 안 들어가죠. 주저앉아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가 여기가 천장이 좀 주저앉아서, 어, 틀이 여기가 좀 뭐가 뭔가... 누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 천장이 조금 내려앉아서. 아저씨! 혹시 조금이라 저에게 좀 해주실 말씀 없을까요? 어, 여기는 그냥 폐가 같아요, 폐가. 근데, 폐가라고 하기에는 아까쯤에 현상은 있었거든요. 예. 네. 처음에 들었을 때 이거하고 아까쯤에 무슨, 아마 좀 경계심에서 자신의 전제를 알리기 위한 것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어. 여러분들,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잠깐만요. 이러면 안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이러면 나가린데 잠깐만요. 악카치 잠깐만 여러분들, 여기 옆에 보 진짜 밖에 계시나? 잠깐만 여러분들, 응, 진짜 밖에 계신데, 없는데 이러면 나가린데, 잠깐만요. 악카치민, 악카치민, 악카 잠깐만 여러분들, 여기 옆에 보 진짜 밖에 계시나? 너무 고요한데?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 희한하게 또 아저씨 망자를 찾아서.. 또또 또 이런 데와보긴또 처음이네 길이 있네 어? 댕댕아 조용히 봐 댕댕이도 조용히 해 재 음.